안녕하세요. 놀베의 놀이세상 입니다. 오늘은 샌디에고에서 해물찜으로 유명한 크레드 맛집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크레벳는 샌디에고에만 세군데가 있는데 오늘은 기연니 메사 콤보이 한인타운에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저기 한인 가게들이 많이 보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도 아이디어를 내어 식당 밖에 천막을 치고 아터 다니으로 손님을 받고 있군요. 가게 안에 또손님더 있네. 그래퍼슨 샌디에고에서 시푸드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던저리스 크랩, 스노 크랩, 킹크랩과 같은 개 종류와 새우, 가재, 조개 같은 걸로 해물요리를 만들고 있고요. 코로나로 지금은 매장 내 식사와 배달은 안 되고 전화 주문 후 테이크업만 가능합니다. 되네, 문 앞에 와서 전화 주문하고 있요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와 완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 t s m e 잘은 따뜻하긴 한데 이것도 말을 많이 했네 요 이 집게 맞지는데이 집게 맞아게잘 나와야 데하잘들어보면이 모르겠다. 아, 개질은모르겠다 이게, 서는리나 대견, 대견, 치이 치미, 치미, 치미, 치미, 이미 치미, 치미, 치미, 르미 치미, 치미, 치미, 치미, 이미 치미, 치미, 치미, 치미, 치미, 치미, 치미, 치미, 치미, 치미, 다미 치미, 치 in t h 자 이제 이걸로 깨진 깨진다 자. 찍혀 먹었는데 진짜 자, 여가 여기. 안에 이 살이 어디라는 거이 센티오 회산물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든 한개 대게는 이렇게 존톡하진 않지 아 이거 밥이 먹니까고산 맛이 나그런 <웃음> 짜긴 짜리 짜고 하다 야, 아, 근데 이, 이 양념이 아깝잖아. 야, 그래, 뭔데, 너, 이게, 알려, 뭐, 응? 기, 알려, 기가. 여도 야, 너... 야. 생김새 <웃음> 야개인데 진짜 <웃음> 생김치잘 삼네 <걷네. 웃음> 응. 이게 막만야야이오이 어, <웃음> 어, <야>, <웃음> 대게라고. 아니 이건는 킹크래. 살이 진짜 오지냐음 맛있다. 여기 대리하고 좀 튀는게 맛있다. 오. 하이라이트 나와. 오. 이거는, 한국에 돌아가도 생각나겠는데, 응? 대게도, 이런 식로 좀, 몇십도 개만 해가지고, 응?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야구로만 먹을 게 아니고, 그지?